자, 제주공을 도시겠습니다 아, 제주공오물 날씨도 좋고 좋은 날이에요. 역시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휴양지인 것 같습니다 어? 이 사람 누구야? 자 이제 드디어 시식입니다 함께 성산포로 가겠습니다 예 t s go.